안녕하세요. 이야기꾼 니언입니다이 영상은 제 채널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사실 채널 소개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작정하고 만들게 된건 아니고 원래 이번 주에 보여드리려 했던 이야기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이번 주는 귀신 이야기 대신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채널은 대체 무슨 채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 앞에는 항상 귀신 이야기 혹은 귀신 TMI라는 말이 붙어 있죠. 하지만 귀신 말고도 장산범이나 불가사리처럼 상상 속의 동물도 다르고 흑코나 뱀이 된승려처럼 신비로운 동물들의 이야기도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을 임의 망량 이야기라고 할까 고민해본 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임의 망량보다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친숙한 만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만을 다룬다 라기보다는 대충 귀신처럼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존재를 다룬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왜 이런 채널을 만들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저는 책과 소설, 만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원래 좋아하는 건 내가 직접 만들고 싶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던 한국 귀신이나 요괴가 나오는 창작물을 만들고 싶어서 정보를 찾아봤는데 막상 찾으려고 보니 정보들을 찾기도 어렵고 그 정보를 정리해서 그걸 바탕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건더 어렵더라고요. 아마 다른 창작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정보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은 데다 그 정보가 과연 믿을 만한 자료인지 의구심도 들었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모아 영상 하나로 정리해두면 한국 귀신과 요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상성 내용의 신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려고 백과사전이나 논문, 고문원들에 나와있는 정보만을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저는 역사학 교수나 박사가 아닌 만큼 자료 선별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댓글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제가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은이었습니다.